네, 안녕하세요. 베룬입니다. 오늘은 그.. 카카오 TV 그리고 저기 유튜브, 트위치 이렇게 동시 송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거는 엑스플릿이 아니라 저거.. OBS 스튜디오 기준이거든요. 일단 제목에도 써놓겠지만 일단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하고 일단 OBS 스튜디오 기준이니까 OBS 스튜디오를 다운받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네이버에 치시면 그냥 OBS라고 치는 순간부터 OBS 스튜디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다운받아주시고 이게 이제 방송을 어, 송출해주는 유틸이고 여기 보시면 NGNX라고 있어요. NGI NX 이거로 쳐서 다운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뭐, 뭐 다음 파동시성요 트위치 동시 송출.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동시 송출하는 방법들이 되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엔진 X 다운받는 게, 어,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 눌러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일단, 이 엔진 X. 이제 X에 대한 설정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설정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뭐 다른 거 다른 분들한테 다운 받으면 어떨지 몰라도 일단 제가 다운 받은 부분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라이브 온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HLS. 네. 이 사이, 여기를 지워주시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그 주소, 주소들을 다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그거는 아마 이쪽에 어느 블로그를 누르셔도, 아마 그 어떻게 입력을 해라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걸 입력해야 되나 그거 보시면, 아이고, 아니고, 일단 유튜브 쪽으로 송출을 하실 거면 여기 일단 유튜브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누르시고 여기에 실시간 스트리밍. 이쪽을 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스트림 이름 및 키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복사가 안되시고 표시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럼 이제 막 이거저거 막 A B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게 나와요. 거기다 복사를 해주시고 거기 블로그에 친절히 설명되어 있는 그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트위치. 트위치는 여기 보시면 어 이게 트위치 메인 화면이죠. 여기에 이제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들어가 주셔서 이쪽에 설정. 네, 설정에 들어가 주시면 방송 암호 키. 네, 이걸 누르시고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 나오는 걸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 곳에다가 네. 이렇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엔진 x 에 대한 설정 끝이 난거고요 음, 만약에 엔진 x 어, 를 설정 다 하셨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엔진 x 이거를 켜 주시면 되고 이거를 킨 순간에 어떻게 되냐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저는. 이미 설정해 놓은 거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네, 키시면 이렇게 아, 아무런 표시 없이 이게 그냥 꺼지고요. 이게 이제 작업 관리자를 눌러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엔진X라고 이게 두 개가 떠요. 그럼 이제 이게 엔진X가 켜진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안 켜지시면, 이제 그거는 뭐 댓글에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블로그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을될것 같고, 그럼 이제 엔진 엑스가 켜진 상황에서, 이제 OBS를 켜주시고, 이제 여기서 OBS 스튜디오를 켜신 다음에, 그다음에 설정, 설정 눌러주시고, 이쪽에 방송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RTMP, 그리고 여기 콜론 달고, 슬래시 두 개. 그럼 이쪽에 자신의 IP 치시고, 여기 이제 라이브. 다시 슬래시 하나 하고 라이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스트림 키. 예, 이 스트림 키가 중요해요. 만약에 다음 팟까지 하실 거라면, 아 굳이 뭐, 다음 팟을 안 한다고 해도, 예, 일단 이 스트림 키는 여 보시면 이게 암호화가 되어있죠. 이게 중요한 곳이고요. 여기 IP를 아시는 방법은 일단 이게 윈도우 10 기준으로 이쪽에 어.. 잠시만요. 이쪽에 시장 옆에 보시면 여기 cmd라고 치시고 여기 다가 ipconfig, i p c o n f i g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이제 자신의 ip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ip를 이제 이쪽 사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쪽 보시면 출력, 뭐,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거는 다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이거 컴퓨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FPS 값 이게 일단 초당 이거 확실치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일단 높으면 좋아요. 그냥 높으면 좋고 음, 보통 고품질이라는 것들은 60에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60으로 했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음 준비가 된거죠 여기서 이제 방송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제 방송이 송출이 되는거예요 어, 만약에 여기 방송 시작을 눌렀을 때 송출이 안된다 그럼 일단 아마 이게 엔진X를 켜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요. 어, 아니 그렇다 치면 이제 엔진X를 켜시고 이제 방송 시작을 누르시면 되겠죠. 음, 누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어, 그럼 이제 방송 시작을 누르는 순간부터 저기 트위치 그리고 유튜브에는 이제 방송이 송출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부터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만약에 다음 팟을 송출하실 거라면, 저기 팟플레이를 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대화면을 해주시고, 방송하기. 그 다음에 다시 줄여주시면, 여기, 추가. 주소 추가. 그래서 이제, rtmp, 그리고 콜론. 슬래시 두개 그리고 예 아까 여기 OBS 스튜디오에 설정했던 그값그값 그 값. 여기서 이제 IP겠죠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입력해 마마, 주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 그리고 라이브 그리고 슬러시 치시고 이제 여기서 아까 음, 여기 설정에서 하셨던 스트림 키 이걸 이제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스트링키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 여 눌러주시면, 여기 이게, 다음 파트에서도 송출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 정보, 눌러줘서, 예, 전 이렇게 뭐 설정해놨죠. 여기 뭐, 자기 제목 쓰시고, 태그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시고 방송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제 다음 파트에서도 방송이 나오게 돼요 이제 세군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지금 이거 저도 방송 시작한 지가 며칠 안됐고 그리고 뭐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못알려드려도, 일단 제가 방송을 하고싶어서 그정보들이 되게 많이 찾았고 일단 저는 시도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리겠죠? 에, 일단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렸고 만약에 더 좋은 팁이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사항 일단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100%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보장을 못해드리겠는데 음, 할수있는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이제 방송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네. 이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거, 음, 뭐, 트위치나 뭐 이런 데 팔로워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데 좋아요. 네, 이런 거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